노블레스 선택이나 스타일업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아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스포티지입니다. 풀 LED 라이트의 색온도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안개등을 장착하고자 입고 되었습니다 좌측에 위치한 다기능 스위치도 안개등 작동 기능이 빠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장 먼저 LED 사양 헤드라이트입니다 데이라이트와 하향등, 상향등 그리고 방향 지시등 모두 LED 광원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밝기 차이도 상당하고요 할로겐과 LED 사양 모두 2등식 바이펑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 안개등입니다 LED인 만큼 세련된 디자인과 더불어 광량도 준수한 만큼 별도로 작업하는 케이스도 많은 편이죠 멀티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사양으로 변경됩니다 단순히 미등 방식으로 연결하는 경우 검사 통과 불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개등 커버의 모습이고요 오토레벨링 디바이스의 모습입니다 할로겐에서 HID나 LED로 변경시 해당 부품까지 장착해야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차고에 따라 라이트를 상하로 자동으로 조절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정션박스도 교체합니다 할로겐에서는 LED 구동에 필요한 로직을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부품 미규체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합니다. 그외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사전에 미리 만들어두었으며 순정 방수 커넥터및 방수핀을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을 리프팅 후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레벨링 디바이스 장착 위치입니다. 알코올을 이용해 클리닝한 후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된배선은 콜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배기나 브레이크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배선은 실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면테이프로 테이핑한 후 순정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하였고요 휠을 장착하기에 앞서 내열 그리스를 허브에 도포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라이트를 사고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디자인적 차이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죠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훨씬 밝고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안개등을 장착합니다 순정 외장 멀투를 사용하고요 미점등 상태에서도 훨씬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헤드라이트의 경우 LED를 변경시 사양에 맞도록 작업해줘야 합니다 순정핌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신규로 추가된 안개 등 커넥터와 동일하게 홀게드 튜브 및 전기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순정 라인을 따라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고정하였고요 신품 라이트를 장착합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존 정션 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이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부품입니다 외관은 모두 동일해보여도 내부 로직이 완전히 다른 부품들입니다 교체하지 않을 경우 정상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멀티펑션 스위치 교체를 위해 핸들을 탈거합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조향각을 기억해 주고요 클락 스프링도 테이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그닝 스위치를 교체합니다 나사 플레임 방지해를 허브볼트에 투포에 손으로 먼저 돌려줍니다. 토크렌치 를요 충전에는 각종 고장코드가 표출되어 있는데요. 레벨링 디바이스에는 차량에 대한 정보와 영점 위치에 대한 기준점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코딩 없이 작업을 완료할 경우 레벨링 디바이스는 하향 고정된 상태로 헤드램프 조사각을 고정시켜버리게 됩니다. 공차 상태에서 코딩 완료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호 필름을 벗긴 후 라이트 테스터기에 정렬해 조사각 수치를 확인합니다. 운전 성및 조수 성 모두 조사각이 제각각이네요. 신품이라 해도 조사각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대로 출고해도 할로겐 보다는 훨씬 밝은 느낌을 주겠지만 제조사가 의도하는 정확한 밝기 구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를 위해서도 조사각을 잡아줘야 하죠 조조로 확인한 운전성및 조수석 쪽 수치입니다 컨디션이 괜찮은 할로겐의 경우 동상 4만에서 6만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앞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른 라이트 구동 모습입니다 안개등은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션박스 교체로 계기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오네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악천후시 걱정도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풀 LED 헤드라이트 튜닝은 스포티지 QL도 가능한데요,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드 순 LED.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합니다.